안녕하세요. 저희는 십프리에요 시... 일단은, <웃음> 예, 뭐,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,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뮤직비디오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, 이제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. 이 친구의 노래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서, 또 저도 <웃음> 첫 영상인 만큼 조금, 음. 저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테니까 또 서로 잘 이해하면서 첫 작업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모시게 된 가수분 이 무명 가수분 이제 백화용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어. 앉으실까요? 아 앉으실까요? 아예 예. 앉으시죠 예 앉으시죠. 감독님 감독님 앉으실래요? 저 앉으면 화각이 안 나와요. 아 그러면 은 그럼 당연히 서 있어야죠. 당연히 서 있어야죠 그러면. 찍다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만남이랑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저번주에 한번 촬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촬영부를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촬영을 이제 하기로 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처음 만남은 지금 아닙니다 예. 뮤비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도 방 찍어도 괜찮아? 아 그럼요 러자 아, 그러면 너가 방 소개 한번 해줘 민주방너 아. 한번 소개해주는 건데 여기가 <웃음> 그러니까 이제 작업하는 양간인데좀 더러워요 <웃음> 아.. 비트, 비타민 먹고 안 버렸네? <웃음> 예그랬습니다 여기 예쁜데요 네, 이게 신발장이고요 저기 화장실있는데 지금 못 쓰고. 이거 <웃음> 못 쓰는 이유가 좀 되게 낭만적이더라고요. 아 동파인데 지금은 동파가 끝났지만 이제 물이 안 올라오는. 음. 네, 굉장히 낭만 이 있죠. 네, 이런 거 있어요. 너무 좋아합니다. <웃음> 사실 이, 이곳에서는 캠프파이어가 가능합니다. 음. 네. 방 안에서 캠프파이어가 가능해요. 이게 철판으로 만든 집이라서요. 좀 추워요. 그래서 <웃음> 이 전기장판이 저거 있는데. 정이장판으로 커버도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나 건데요 누나가 캠핑한다고 산 건데 누나가 아 캠핑하실 때 사는 거야? 아 파티션이 저는 네,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게 적재속소에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. 일로 한번 와보시면은 이렇게 옷장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곳과 파티션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. 너무 좋죠 너무 깔끔하고 저 조명까지 너무 예쁘고 <웃음> 2.5룸이죠? 하나 9? 아 그렇구나 0.5 네. 여기 2.5룸이고요 네, 이거 제, 제 스케이트보드 <웃음> <웃음> 예. 예.. 알리한 흔적 보이니가 새로 산 마이크. <웃음> 슈어의 SM5. 오버마 씨도 사용을 하는 그런. 오버마 씨도 쓰 이걸 마이크를 쓰세요? <웃음> 오버마님도 네. 음악을 하시나요? 아니 <웃음> 대통령 연설할 때 쓰고 아. 기타 녹음할 때도 쓰고. 아, 오버마님도 기타를 치세요? 아니. <웃음> 아 그냥 일반적으로. 네, 일반적으로 다 아, 씁니다. 아, 네. 네. 음악을 시작하게 <웃음> 시게 는 계기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. 네.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네. 중학교 때 네. 여자친구랑 헤어지고서 이제 친구 먹는 그런 사이였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그냥 친구 사이였다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걸고 싶은 거죠. 아 연애하기 전인가요 지금? 연애한 후에! 네. 연애한 후에 친구가 된 상태인데 네. 말을 걸기가 좀터뜨로온 그렇죠. 온. 그렇죠 네. 그런데 또 마침 그때 학교 축제? 그 무슨 공연하는 행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거 같이 나가보자. 그 친구한테? 네. <웃음> 아 뜯고. 같이 노래를 같이 불러보자. 해서 해, 해봤는데 뭐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 아, 학교 축제에 나간 거예요? 그러면? 그 그렇죠, 중학교 때. 아, 어떤 노래를? 우연히 봄이라고 저한테는 아, 그 노래인데 저한테는 좀 아픈 노래예요. 왜냐면그 무대를 망쳤거든요. 오, 왜, 왜요? 그 친구가 가사를 안 해왔어요. 아, 아. <웃음> 근데 그래, 그렇지만 그때 그걸 준비하고 뭐 앞에 서고 되게 그게 과정이 떨리잖아요. 음. 근데 그 떨리는 게 다시 막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연습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곡을 음... 쓰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. 이야... 사실 궁금한 게이 음악을 아무튼 쭉 하실 건가요? 그렇게 계획이 좀 음악에 대한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시는 거 같아요. 아... 1년 전, 2년 전만 해도 막 아, 나는 슈퍼스타가 될 거야. 막 음... <웃음>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막 작업을 하고 막 나서려고 하고 그러 했었는데 어느 순간, 좀 여러 일들이 있고서 제가 템플 스테이를 갔다 왔었어요. 음. 네, 그래서 템플 스테이에서 한달 동안 거기 짱박혀가지고 이제 명상을 좀 하고 그런 시간 이 있었는데 음. 그런 뭔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사실 접었어요. 다짐을 했죠. 네, 이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내 인생을 살자. 네, 그래서 음악적인 앞으로의 계획은요 네. 공부보다는 연구죠. 네,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음. 네, 더 좋은 곡 많이 쓰고.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예요 사실 음. 네, 지금 와인이라 곡도 형이 너무 감사하게 좋게 평가를 해주고 계시지만 음. 그렇게 좋은 곡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 모습이 딱 와인인 것 같아요 그냥 날거고 네, 뭐 프로는 아닌데 뭐 느낌은 있겠죠 그냥, <웃음> 느낌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조금 더 프로다운 음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리를 그래도 감히 해보자면 음, 내가 내 안에서도 솔직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음악이었어서 그 네.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보여지는 거칠 애들 뭐 인스타나 네. 이런 SNS에서 보면은 음악을 하는, 랩을 특히 랩을 하는 사람들 이 조금 그렇죠. 플렉스 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죠? 그죠? 네. 내 안에 솔직해져 보니 음악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고 음악의 본질이 보이니 어,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거나 네. 혼자만 즐기고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내가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음악으로 내가 사람들이 공감을 네. 할수 있고 음악으로 그냥 그저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음악으로 누군가 즐길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어떤 프로가 되겠다 네. 사실. 거기서 개성을 또이뤄리면 안되겠죠 아, 그건 네, 개성. 저의 숙제고 아, 나의 뭔가를 지켜나가면서 아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될것 같아요 내가 음악을 솔직하게 바라본다면 나의 개성을 충분히 내가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았고 소개는안 했어요? 아네 네,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안녕하세요. 아마추어 작곡가 백화용입니다. 네, 또 이름의 뜻을 설명해주시면 더 의미가 아,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영원히 성백 씨와 꽃화에다가 용용자 해가지고 저희 스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꽃이 연꽃을 생각을 하셨대요.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개천에서 용이 돼서 날아올라 그런 뜻으로 음... 지어주셨습니다 멋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. 백화용. 백화용 알아? Okay, 그러면은, 이제 또 앞으로 할 일이 저희가 많이 남았으니까, 촬영도 그렇고, 그렇죠? 그러면은,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